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역시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정부의 작용이기에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기에 피의자 본인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기소한 후 기소된 피고인을 수사기관이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를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기에 이 역시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청문회에서 상장 등의 일련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상장 등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등 검찰의 기소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과 증거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른 가능성이 있어도 결론은 같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소된 이후 압수된 PC의 내용물에 관한 보도가 나오니 비록 피의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있었던 충돌의 경우에는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어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라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당부의 이야기가 검찰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